오케이. 해 봐. 너도너 배달. 너도 배달, 직원이야 o 냄새좀 w 빨리 빨리 빨리 four, five, six, seven, e i g h 이그냥모 타이바 요요요 이렇게 카르죠모이바요요모이요요 두번 해야돼? 응많번 해요 아 그래? 난감터졌는그경 없다. 여기 가면 있으면 좋았다면 차에서 라면 어떻게 먹어? 아, 나중에 감봉. 아따 말고 아, 짜담냠. 음. 칼면그 경자도처럼 영화 동상 탕. 상범볶 어라 안돼. 음. 음, 차에서 짜장면 시켜 먹기. 음. 한국 드라마에서 많이 나왔어, 맞지? 응. 음. 네. 음, 진짜 맛있다. 맛있어 여기. 먹 맛있지. 이따 먹어. 또먹 지금 안먹 응, 안 좋아. 나으까안좋 어. 밤이라서? 응. 음, 그래 이 몰래? 이거 먹 이거 먹고, 이거 먹고, 이거 반반 이거 건강 이거 이거 이거 먹고, 음, 음. 이거 먹고, 이이고 이거 먹고, 이거 먹고, 치킨 먹고, 이거 이거 이거 이거 이거 이거 보다 이거 먹고, 저거 이거 먹고, 우리차저녀수 우리 뭐? 응. 응. 괜찮아. 저... 이거, 이거, 이거, 뭐, 다, 응. 해, 뭐, 괜찮아. 자, 이거. 이거. 이거. 자, 다거다 이거. 자, 이거. 자, 이거. 자, 이거. 자, 이 이거. 아 thì mình sẽ t đ thử m ư ờ m m m c m r a i m t n h m m s q u m a y c h o t m t n h Tam n h a m t m t à m m m q u m a y c h o m t n h m n h a m Ừ m m m m m 여기는 자전거 안돼 여기는 걷는 거야 자전거는 저쪽에 길 따로 있어 옆에선 한강? 아니 한강은 훨씬 크지 네 오빠 한강 내 왕은 공난천 네, kiểu như vậy, mọi người. thấy cái đồ ngon, cái mọi người đi, cái này buổi sáng đi là, x i n h lắm luôn. 어두워서아무 보여. 그래? 그냥 마스크 야되요 너는 진짜 검은색 마스크. 응? 차 아짓 뭐? No. Oh, 어, 옷은 뭐야? 야 나야 어 내, 내려가는 길열로 가야지 아 oh 스스로 해 이렇게 내려와 천천히 <웃음> <웃음> 아, 뭐, 뭐, 라백분두 어, 나쁜... 있어 소소공포증 아, 아, 우리 같이 어. 운동해 안 해, 사람 들 은, 어, 해봐, 해봐, 사람 들이 보면 미친 여자 인줄 알 겠다.